짠제 뒤로 보이는 곳이 그 TMC 어 타이완 매장입니다 여기는 저기 TMC 제품의 군장료를 파는 곳인데 어그 온라인 몰그 EV 에어소프트 네. 쪽그 파트 중에서 와야죠, 4천 아이 런 옵션류들은 여기서 배송이 될 거야 아마 여기 하고 대만의 가오슝 그래서 두 곳이 있어 배송이 되고 나머지 뭐 군장류들은 중국에서 바로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요 가끔씩 저렇게 대만에 오면 저 미친게 아이들이 있어. 요 <놀람>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완이안다이청발 뭔가 여행 온 느낌. 가세 아 이게 모자 있는 거 괜찮던데. 여기 모자에 달린는 에페파이 공 모자? 겨울에는 이런 거 하나씩 쓰고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. 울나이상하나 <목우리> 이상한가요? 어우. 당 당장, 당장 벗어야겠네. <목우리> 여러분, 여기 오지 마십시오. 여기는 돈 털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면 안됩니다. 다들 하필 오늘 TMC 제품 전제품 30% 할인 행사를 또 하고 있네요. 그 덕에 조금 할인된 금액에 사긴 샀는데 무리하셨 네, 일단은 그래도 오시면 안됩니다. 여기는. 여기는 오시면 안되는 곳입니다. 꼭 기억하십시오.